<웃음> <웃음> 가자 이, 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아니 아, 슬리퍼 만신하면정신이못 차려 신발 도쿄이 뚝뚝이 탔을 때 어차피 쪼리 신을 거라서 치 응. 이거는 이번에 자라에서 산 거예요 갱성 호텔이네요 여기 나름 괜찮은데? <목소리>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 다 알지 숨이 다야 이러면서 이 다야 아이노 왔다! 어머 우리 가족다 우리 가족들. 우리 네족들 우리 가족 아, 우리 가족들. 리 가족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리가 단정하게. 어, 족들 우리 가족데 <웃음> <웃음> 아유, 왜, 어머, 어머.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웃음> 이제 화장해서 얼굴을 찍을 수 있어서. <웃음> 오랜만이다, 이 얼굴. 안녕, 진짜 오랜만이야. <웃음> 그래, 반응. <오랜만이야. 웃음> 예. 여가봤요때 햇빛 진짜 뱉다. 응? 햇빛 진짜 뱉다. 진짜 엄청 더운데? 잠깐. <웃음> 잠러니까그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직 <웃음> <웃음> 여기에서만. 오양부인 같다. 얼마나 가서 못까 저기 가야지. 어 집이 너무 예쁘다. 또, 또. 우와, 우와. <웃음> 카메라에 되게 분위기 <분해> 네 <웃음> 카메라에 되게 예쁘게 <분해>. 나와. 아, <웃음> 그 아, 이도 필요. 응. 나중에 유럽 종보 합니다. <웃음> 유럽 브이로그. 왜여고와서 이겁니다. 아유, 좋다. 오, 오, 오, 오, 오, 예 오, 오, 오, 오, 드디어 유명한 치앙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카페 오, 오, 오, 라이프스타일 y 아트 갤러리 카페 r t 너무 이쁘다. 어, 예쁘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 예쁘네 우와,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 자. 너무 뭐 이까요 우리 뭐먹을 너무 이게 있구요 이게 뭐지? 음, 커피야. 맛있겠네요. 아 아, 커피 먹어볼래. 왜냐면 시베리아 아닐까? 커피. 어, 커피. 아, 커피라서 뭔가 무섭다. 커피 어. 아, 그래. 하나는 아, 티도 있고요. 파이밀크티도 있고요. 차이밀크티 파이 먹. 레몬 아이스티도 있고. 어, 삼위치... 레몬 아이스티 아, 어, 아, 맞네. 아 그럼 이거 먹을까 당근 주스도 있다. 아꺼어아 <웃음> 패션 오츠 주스. 응. 아, 나 망고 수분이 먹을래. 그래? 그럼 난 패션 오츠 주스. 아, 근데 식사도하자. 어, 어 그래 나 배고프다. 아 근데 안 된다 고하면안 되고 그냥 한한다하에 시키자. 지금 4 시까지 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거 블러보니까 블로그 는은 맞지 않을까 왠지나약에 집에 높아 우리가 뻗어서 줄까? 고마워, 고어워 고마워 이제 냄새가 났어요 <나왔어요>. 패션으로 치즈스에요 <웃음> 아 여기에 어 이것도 있다? 꽃이 푸른거에이거 뭐? 어이 물인가? 단네랑 화장나어야안리게 잘했다 허가 화장 살리면서 나왔네? 래간 찌릿네 근데 어, 단종아카시아물 어, 어, 어. 음. 단거긴 해 이거 먹으면 내 입에서 화장 리새 나는 거 아니야? 일단 어. <웃음> <시시사이. 웃음> 뿌리고 생하 아카시아 물같은 거 아, 냄새가 좀 충격적이었어 와 오, 스파스도 이쁘다. 되게 이쁘다. 응, 스파투스도 예뻐요. 파인애플 볶음밥 나어 비주얼 대박이야요 사타이도 살 뜯느라고 안 먹고 있었는데. 오늘의 만찬이에요. 오늘의 만찬. <웃음> 아, <다시 가. 웃음> 생각보다 되게 뭔가 파인애플 먹었다는 날도 그런 거 그냥 아 이게 파인애플이 다 먹고 여기 2층에 있는 갤러리로 갈 거예요. <웃음> 2층에 있는 갤러리. 음, 카페는 갤러리라고 같이 돼 있어요. 음. 음. 어, 무섭다 저거. 골동품이네, 이렇게. 대단. 실이 여기... 아, 여기도 목욕, 목욕도 할수 있나봐. 아닌가? 아, 이 이것도 작품이야. <웃음> 음, 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이야. 근데 욕조가 있어. 남자 장실 같은데... 아닌가? 그냥 작품인 것 같아. 신기하지? 어, 그울도 있다. 음, 안녕~ 안녕~ <웃음> 그러자면 이렇게 길러리 방이에요. 길러리. 음. 음. 이것도 천이네. 사진? 이제 우카페를 나와서. 응. 티? 어머! 갑자기야. 카페 맞은편에 있는 예쁜 곳이에요 차가 책가게래 음. 차 파는 곳, 차? 티 음. 나무도 있잖 예쁜 나무도 있어요 와 완전 태국 같다 태국 <웃음> 아 이건 뭐지? 마사지? 아 이거 카페구나 그래도 어 카페야 오, 야, 이쁘다. 어, 나 여기, 이쁘다. 어? 어머! <목소리도> <엄마! 웃음> 야, 여기서 봐봐. 이거 파네. 그러니까. 오, <웃음> 야, 많다, 뭐가. 근데 <웃음> 지금은 부츠호에 왔어요. 뭐지? 핀메이크 <웃음>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음... 이거? 왜 이렇게 크냐? 조금 이거 살까? 손상무, 손상무의 얼굴 헤어팩을 또 하나 샀어 뭐야? 아, 아, 치바기 아니, 치바키가 아니야. 아, 아, 어, 어, 나도 이거, 나 이거, 이거 썼는데 나는. 좋냐? 나쁘지 않았어, 야 어, 여기도 샴푸 있네. 이거 뭐냐 같네. 되게, 되게 엄청 화려하네. 음. 좋냐, 이거? 어, 나 그거 써, 쓰고 왔는데 마지막 그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싼거 사자. 응. 이건 뭐? 아르간 오일. 아르간 오일 샴푸. 아르간 오일 샴푸. 네. 세럼. 작거 맞네. 음. 냄새. 어. 음, 그냥 우리가 알고 냄새. 음. 어떤가요? 음, 나쁘지 않아. 음, 음, 네그거 하나? 로봇대치. 응, 음, 여기 없고. 어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우리 그때 어떻게 했지? 작거거 하나? 이 하나? 음. 거 하나? 씩거 하나? 씩거 하나? 씩샀나거 하나? 거 하나? 샀거그나아 큰거두개 살까? 하나씩 갈까? 왜냐면 이거 금방 다 썼잖아 그치? 금방 다 썼어 쇼아 1분에 하나씩 팔린대요 지금 태국에서 이게 뭐지 써볼까? 뭐지? 하이드라 마스크? 응? 음? 페인가? 어, 신기하게 생겼어. 안봐. 어? 봐 어? 어? 우리를 일본인으로 알았어. 어, 뭐 <웃음> <뭐라 하지? 웃음> 애프츠를 나와서 오, 찾았어요. 모기 테츠랑샴푸랑 필수템들. 맞아요. 모기 한테뜯기면안 돼. 요 꿀팁 그리고 <웃음> 카페 <안> <웃음> <웃음> 게이트 바로 앞에. 오늘도 하늘이 예쁘구만어 그러게? 그치 <웃음> 비둘기 공장 <웃음> 공장? 비둘기 공원 <웃음> 뭐가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안 보이네 카메라에 <웃음> 이렇답니다 카페게이트예요 오! 막기 싫어 어? 버거킹도 있다야 원래 있으면요? 집 가는 길이에요. 이제 곧부산이라 집에 돌았어요, 이제. 너무 더워요. <웃음> 집에 좀 쉬자. <쉬죠. 웃음> <이거> 너무 자기적이야. <웃음> Okay. <laughs>